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주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거리 두기 없는 첫 연말을 맞아서 곳곳에서 송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네, 3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시간인 만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한해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1045회 로또 총 판매액 1054억 원, 1등 당첨금 259억 원으로 13분이 당첨돼 1인당 19억 9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2조 3,439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제주 해녀를 위한 진료비 지원 현장 찾아갑니다. 제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녀. 제주 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수심 10미터까지 잠수 가능한 상군 해녀 김영자 씨. 오랜 해녀 생활로 질병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13살 때부터 물질을 해서 이제 50년 동안 계속 물질만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시달리고 바다라 싸우다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관절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꾸준히 병원에 내원하는데요. 쪼그려 앉는 거, 계단 오르내리는 거. 예예 못 해요. 그런 것들이 예예요 네, 예, 많이 아파요. 고건기금 덕분에 김영자 씨의 진료비 부담도 덜어졌다고 합니다.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업은 해녀 직업 특성상 고위험 직종군으로 분류돼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아픈 곳을 치료받지 못하십니다. 그러한 해녀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녀분이시라서 예, 네, 지원이 돼가지고 요 진료비는 안 내셔도 되고요 어머니 여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약 받으시고요 다리 아프니까 지원을 받으러 물리치료 혹은 바다에 가면 은요 다리가 덜 아프고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예 네, 너무 감사하죠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언제나 유쾌한 에너지를 전해주시는 국민엄마 모셨습니다. 네, 선우용료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우용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연말이면 은 특히 나눔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나눔이란 어떤 걸까요? 나눔이라는 건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 복이 나한테 다 오더라고요. 복을 조그만 생각하고 열심히 나누다 보면 요 나한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나눔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요 나눔도 해본 사람이 알더라고요 한번 하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용기해서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첨을 시작합니다 황금소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당첨된 분들은 요 나눔의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첨의 기쁨을 나눔의 기쁨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 둘, 셋.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공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 1046회 로또 행운의 번호 첫 번째 숫자는 35번. 두번째 숫자 만나보겠습니다. 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번호는 7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세번째 행운의 볼몇 번입니까? 29번. 네번째 번호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번째 행운의 번호 25번. 자, 이제 다섯번째 볼 추첨합니다. 36번. 여섯번째는 어떤 번호가 나올까요? 바로 십육 번입니다. 이등 보너스 볼 마저 추첨합니다. 이십팔 번. 제 천사십육 회 로또 당첨 번호입니다. 삼십오 번, 칠 번, 이십구 번, 이십오 번, 삼십육 번, 십육 번. 이등 보너스 볼 당첨 번호는 이십팔 번입니다. 지금까지 선우용련인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